음식 이름인지 가게 이름인지 이름이 분보고예요. 여기 보니까는 와 우리나라 족발처럼 생긴 거 보이시나요? 네. 족발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것도 족발인가? 이거는 돼지 꼬리 같고요. 그리고 저기는 뭐 살코기, 그 다음에 돼지 간에서 고기 막 얇게 자른 것도 보이네. 이 보시면 여기 면 있죠? 그릇에서 이렇게 면에 아 그릇에다 면을 담아 가지고 저기 위에다가 와. 고기를 해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와 보니까는 도관이 같은 것도 보이고 뭐 고기 종류도 보이고 와 대단하네. 이게 이게 하맞 파운티야? 20,000. 응. 250,000. 아. 2만에서 2만 5천 동 정도 한대요. 와, 뭐 이게 이제 진짜 로컬 가격이죠. 와. <목소리> 식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야. 지금 호환 기사님이 이거 소꼬리 소꼬리 이거 올려 올라가는 면을 시켜 놔 봐. 와 국물에서 꼬리 냄새가 어야 우리 맨날 그냥 고기만 일반 살코기 올라가는 쌀국수만 먹다가 여긴좀 특이하네 이 집이. 야채 담 아, 서 <웃음> 저렇게 해서. 이제 갖다 줬어 아, 저렇게 해서. 어. No, okay. 뭐 아, 서 아, 서 아, 저거게시나코저렇 먹을 거 아, 저착 해서. 겠어렇짜해거 아, 저렇서 아, 저 해서. 저서 예, <웃음> 이 yeah, 너무 배고프다고 오늘 일 열심히 해서 아 제가 아까 전에 배고프다고 랬는데 그걸 또 까먹고 있었네 아 너무 미안한데요. 고추도 하나 잘라서 넣고, 우리나라 그냥 동네 아저씨들 먹는 스타일대로 먹네. 잘, just a little bit, okay. 오. 괜찮은데 먹을만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쌀국수랑은 맛이 조금 다르기는 해도 음뭐 나름 지금 국물 잠깐 먹은거는 먹을만해요 굿? 굿? 어. 야 저렇게 해서 이제 입안에서 발골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저 꼬리를 입에서 다 쭉쭉 이제 고기만 뺀 다음에 뼈는 이제 딱 입으로 지금 방금 뱉어냈죠 이게 좀신기하더라이요 식당마다 다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거 샬롯하고 당근, 고추 뭐 이런건데 음, 냄새 맡아보면 이거 진짜 딱 우리나라 그.. 그 뭐라 그래야 돼? 봉치미 냄새가 좀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식초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섞어놨겠죠. 다 먹어보는 거야. 무조건 경험해보는 거죠. 아 이거 완전 로컬 식당이네. 보이세요? 이 집들? 시멘트로 벽 이렇게 만들어서 위에 천장은 그냥 저렇게 무슨 우리나라 넓은 주차장 그 뚜껑 그 비안 맞게 하듯이 해놓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제 호황기사님이랑 와보고 저는 먹지는 않았는데 호황기사님이 너무 맛있게 먹어서 여기는 완전 현지인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왔거든요 오늘은 쌀국수예요 그냥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물이 이렇게 고기만 딱 끓인 맑은 국물은 아니고 약간 빨간색이 좀 들어간 거 보니까 양념을 좀한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는 고기 종류가 어우, 나름 꽤 많이 있어요 돼지고기 소고기도 있는데 뭐 소고기 중에서도 종류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 일반적인 고기 그죠 우리가 쌀국수 시킬 때 많이 먹는 거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거 요거 도가니 오네 요것도 있고요그 다음에 요거 뭐야? 요거 소 위, 위인가요 이거? 요거 네소위같아 아무튼 뭐 요런것도 있어요 뭐간 같은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괜찮다고 하고 이거 뭐지? 아 이건 생강인가 보네 국물에 생강을 넣었나봐요 좀 특이한 그 쌀국수집 같아요 그리고 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소면 근데 이게 미리 삶아놔서 이렇게 면 씹는 맛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국물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야 맛있데요? 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쌀국수에 생강 추가한 맛이야 오, 그러니까 좀더 깊은 맛이 나요 고기도 한번 먹어볼게요 나름 두껍게 썰었죠? 이 집이 와와 와, 여기 소고기 진짜 맛있네 그다음에 도가니 이거 일단 먹어볼게요.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가니 그 맛이랑 똑같아요. 음, 그다음에 이거 아 지금 입이 꽉쪄서이소 위처럼 생긴 거아 맛있는데. 음, 이 집은. 그 쌀국수 맛집이라기 보다는, 뭐랄까 약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쌀국수보다는 살짝 좀더 이제, 변형된 맛. 그냥 변형됐다라기 보다도 생강이나 마늘 같은 거더 추가한 그런 맛. 느낌 아시겠죠, 뭔지. 뭐러다가 여기 고기 들어가는 종류가 진짜 맛있어요. 아까 앞에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돼지 꼬리, 돼지 족발, 뭐 이런 것도 그대로 잘라서 이제 넣어가지고, 뭐 육수는, 소고기 육수일진 몰라도 돼지고기 그 씹는 맛, 그 족발 껍질 씹는 맛뭐 이런 식으로 또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여가 보니까 지금 한 6시 됐거든요? 6시, 7시? 네, 현지 맛집이네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죠, 이렇게? 이집저 고기 디스플레이가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종원 그분이 한우에서 극찬한 그 쌀국수집 있잖아 거기랑 고기 쌓아두는 양이 거의 비슷해 장사가 잘 되는 집이야 여기는 딱 봐도 먹을만한 집이고 고수 넣지 마세요 거컵라모에예요컵라모에 맞나? 아무튼 이렇게 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야채를 아예 다안넣더라고요 와. 여기 고기는 진짜 맛있어요 이따 고기만 추가해서 더 넣어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가격은 이따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일단 다 먹었으니까 가격은 저도 몰라요. 지금 내려가면 가보는 거예요. 가격 내려가는 길 한번 볼거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야채 있고, 아까 중에서 국물. 와. 보이시나요? 뭐 여러 가지 막 그, 그, 뭐랄까. 재료가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저거는 양파하고 파하고 고수 자른 거 넣어갖고. 아, 너무 맛있었어요. 네. 뭐 면은 그냥 그렇지만 고기는, 와, 끝내줬어요, 진짜. 저기 앞에 보이시죠? 아 도가니, 어, 지, 어 저게 이제 돼지 그런거 보다 족발 아 저렇게 잘라주는 구나 자 10만동 냈어요 얼마일까요? 도가니에다 고기에다가 그소 내장에다가 뭐 이래서 들어갔는데 어, 거스름돈 받은거는 5만동 아 5만동이었네 5만동이면 우리가 돈는 2,500원 정도 오, 괜찮은데요? 예 네. 다른 살국수도 뭐 요정도 하거나 뭐 현지 가게는 더 싸기도 하지만 제가 워낙 그는 고기가 많아서 5만동이면 괜찮은, 괜찮은 가격 같아요 아 장사 진짜 잘되네 포장해가는 사람들 되게 많고 네, 앉아서 드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자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어, 여기는 한번 더 오고 싶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주문할 때그 여기 있는 친구들이 뭐 영어나 뭐 한국말을 전혀 못하니까 그 저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같은거 시킬 때뭐요거요거요거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게 베트남말로 깨나인지 까이나인지 아무튼 뭐 깨나이 렇게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가락 하면서 깨나이 깨나이 깨나이 깨나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씩 자기들이 다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는 뭐 망고 공통어 니까 그렇게 해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오만동에 너무 잘 먹었어요 아, 최고예요 자 이집이 저는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여기를 또 왔어요 오늘은 네 어제보다는 양이 훨씬 많아 보이죠 이게 지금 물어보니까 원래 이제 그 제가 그네종류를 담았는데 어제는 그게 얼마냐고 했더니 5만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고기를 좀 많이 늘으려고해 가지고 5만동이라고 얘기를 안하고 그냥 7만동 이렇게 베트남말로 하니까는 네 7만동어치 고기를 담아줬어요 양이 엄청나게 많죠 네. 이래서 기본적으로 여행 갈때는 그 나라의 그 숫자 정도는 공부를 하고 가시는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밤에 너무 배고팠는데 이게 3,500원 짜리예요 엄청나죠 고기가 그냥 꽉 찼어요 도가니도 꽉 차고 아 신난다 자 그럼 저는 또 맛있게 먹어도록 하겠습니다